여기가 미국이다. 가본 적은 없지만. 하치야! <웃음> <웃음> 세상에! 우리 하치, 한강 왔어요! 아이고, 시야 하는거야? 오, 그리고 또가 <웃음> 귀여워, 털복숭이 아이고, 이거 하치? 아구 맛있죠? 아구 맛있죠? 어, 사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나는 먹어보니까 나는 그라기던데? 맛있지 않아 나, 나, 지아지라서 자, 하치? <웃음>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마지막으로 한개 똥꼬, 똥꼬. 세상에, 같지 <웃음> 야외 나왔으니까 야외 나왔으니까 맛있는 앉아서 먹어요 <웃음> 등 돌리고 앉았어 맛있게 먹어 먹고 저기 한강 보러 가게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귀여워 설 복숭이 엄마 금방 오신대 아 진짜 아치 아이고 더워 시원하지?